엄청 많다. <웃음> 그지? 지금은 많이 줄어 있는 거야. 어... 이게 법첩이라는 거지 바로 아빠가 임사했던 법첩들. 그러니까 스스로 임사했던 것들이야 대부분이. 선생님한테 체본 받았던 건이 중에 극히 일부분이고. 요 어... 어, 부분이 특히 이제 많이 썼던 것이고 여기 이제 아빠의 스승님인 여초 선생님의 체본이 책으로 나온 것 동방서범이라는 것이고. 아 그건 무슨 책인데? 여러 가지 다 있지. 전이의 행주가 다 들어있지 나 전서 쓰고 싶은데 아 전서? 전서 예전에 뭘 썼었지? 음... 나오창석의 석고문 하나 썼어 그냥 석고문은 안 쓰고? 그냥 석고문은 안 쓰고 오창석님 거어 처음부터 그랬었구나 응 음. 어, 아빠는 그냥 석고문부터 썼었지 어쨌든 석고 썼으면 그 다음 거 써보고 싶겠네? 어나 근데 이번에 음. 그 임서 컨텐츠에서 나왔던 어, 어. 것 중에 태상각석? 오케이 여기 있다 태상각석 낭야대각석 이두 가지가 다 들어있네 그리고 자, 이태상각석 낭야대각석은 약간 알고 시작을 해야 되겠지 음. 자 읽어보려니 한자가 가득하다 시작부터 공포 이른바 망고에 웅몽 친시황은 어쩌고 저고 뭔 얘기냐면 은 중국 땅을 통일했으니 최초로 그랬으니, 얼마나 넓은 땅이 있을까? 이 넓은 땅에 형제가 바뀌었는지, 통일이 됐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태반이 넘었다고 봐야 돼. 음. 그래서, 태산, 네. 중국의 태산은 유명하니까, 태산이 높다. 대. 하늘 아래 메이로다. 메이로다. 하단 그 태산이란 말이지. 크고 높다는. 그 다음에, 회계에 올라가서 또 각석 딱 해놓고, 음. 역산 가서 또 각석 딱 해놓고, 그걸 누가 했느냐? 아주 그 똑똑한 승상, 이사라는 양반한테 맡긴 거지. 음. 양반은 학문도 잘했고 서예도 잘했고 음. 여기서 서예라고 하면 은 이런 전서 음 예뻐 어, 상제로 시작하지 전체를 보자면 마 여기가 이제 끝인데 음. 이거는 확대한 거고 확대하고 음. 사람들이 다 다듬은 거고 음. 원래 상태는 이런 대량 난감한 상태였다 이거 음 어떻게 다 <웃음> 아빠도 처음에는 이걸 보는 것보다도 이 사람들이 잘못했을지도 모른다는 일말에 그 음. 생각 때문에 내가 직접 보고 이렇게 표시하고 그랬었어 아. 그 무시무시한 시절이 있었어 에헤! 반 이상 날라간것 같은데? 어. 어떻게 했지? 이걸 보고 아 이건 발글명자다 라는 걸 알기까지는 세월이 걸렸지 음. 발글명자라면 이거는 깨진 거네 딱이렇 칠하고 음. 이렇게 해왔던 것이야 아니 그래도 이런 거는 괜찮은데 이런 거어떻게어 이거 정도는 알아 이게 처음 초자다 이게 오드자고 칼도자 옷은 처음에 칼로 재단부터 하는 것이다 이런 걸원리를 알고 있으니까 음. 그런대로 알기 쉬워 아 유추가 되는구나 여섯육자네 어, 뭐 이런거 아, 이렇게 아. 붙어있으면 큰 대자네 이런거지 음. 마치 추리소설 보는거 같았어 볼때 음. 어, <웃음> 느낌 음. 자 그럼 한번 해보자 처음에 너무 이걸로 공포. 쓰면 공포스러우니까 음. 깨끗하게 된 황제 이거부터 써보기로 하자 음. 자 지금 이 종이는 접어놓은 상태인데 연습지에 음. 어떻게 접었던 것이냐 반 접고 반 접고 반 접어서 이게 4분의 1절지인가? 어, 이게 4분의 1절지라면 종이 사이즈고 보통 종이 살 때는 이거 두배인 2분의 1절지로 사거나 아니면 4분의 1절 된 상태로 사거나 음. 그래서 지금 보면 연습지는 티가 나는게 좀 얇고 속이 비치고 음. 이렇게 보면 알 수가 어 그, 연습지가 좀안 좋은 종인가? 안 좋다고 하면 얘가 싫어할 테니까 작품지 입에서는 좀 성글어 아. <웃음> 성글다 작품지는 치밀하지 음. 그 망이 치밀해 벼루도 치밀해야 좋고 먹도 치밀해야 좋고 종이도 치밀해야 좋아 음. 글씨 획도 치밀해야 좋아 그 질이 딴딴한 거 말하는 거지 음. 그러면 오늘 정말 오랜만에 우리 딸의 체본을 해보겠구나. 서진을 이렇게 종이 흔들리지 않게 되게 되고 음.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종이 땡겨서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음. 여덟 글자를 보여주게 되겠스 와 떨린다. 거의 초등학생 이 <웃음> 처음 아 그건 아니구나. 석고문 한번 썼으니까 음 아마 초등학생 때 썼던 게그 원래 석고문이었던 것 같아 아 썼을 거야? 자황자 음. 응. 아, 시작하는 데를 이제 처음에는 간호이안잡힌다이 안에서 이 글자가 음.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 가장 중요한 건 시작점을 잘 찍는 거. 한 이쯤 될 것이다 라는 이 짐작. 음. 그 대충 이쯤에서 끝날 거다 라는 이 짐작이 필요하고, 처음에 여기서 시작해버린다. 나머지가 전부 이쪽으로 치우치겠지. 음. 여기서 시작한다. 그럼 나머지가 너무 아래로 치우치기 때문에, 장남이 첫 점을 잘 찍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찍어서 면을 바꿔서 일로 왔고, 바꿔, 이렇게 찍 이렇게 일로 왔고, 자, 모든 건 여기 부해서 들어가서 이렇게 면 바꿔서 쭉 오고 여기 패서 중공하고 여기서 살짝 면 바꿔서 들어오고 여기 파고 끝나면 항상 돌아 나오고 둘셋 돌아 나오고 여기 패서 하나 둘셋 끝났으면 쓰던 물건 제자리에 거꾸로 들어가서 하나, 둘 셋. 거꾸로 들어가서 하나, 둘, 셋, 쓰던 물건 제자리에. 그래서 음. 지금 여기과 중봉과 삼절을 계속 이 기본에서 연습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전설을 쓰는 게 유리한 거예요. 기본 획을 익히는 데 있어서는. 네. 이거 말고 바로 해설을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은 나중에 그만큼 중봉하는데 좀 고생을 한다고 할까? 음. 그런 음. 점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그 대가 선생님들은 항상 전서부터 혀 라고 거의 다 말씀하셨던 음.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넌 전서가 제일 예쁜 것같아 취향이야 서른말 취향이, 취향이 달라 가지고 음. 신화신차를 지금 쓰고 있는데 여기는 신화는 항상 임금한테 필요한 말을 해 드려야 돼 그래서 입구자 입구자 입구자 어, 그 비읍같이 생긴 게다입대예요아 이게 입구자예요 입은 항상 웃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는 거 애초부터 음. 입은 웃어야 입이다 이렇게 음. 이건 임할 림자 임서할 때 임자를 쓰고 어. 응. 그 다음에 설립자 설립자랑 어 이거 사람 서 있는 모습인가? 음, 사람 바로 오, 귀엽다. 이게 지금 팔을 두 팔이고 음. 사람이 원래 오랑우탄 모양 팔이 길었던 옛날에는... 게 사실인가? 아. 그리고 몸통 자 이러면서 보이지 않게 삼절하고 있다는 거 네. 네, 삼절이 없이 그냥 쭉 가고 있지 않았다는 게 중요해요. 음. 이런데서도 자 옆으로 기 하나 인사하고 둘 인사하고 셋 누구랑 인사했느냐? 이 만난 해가고 음.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절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이것은 바로 큰 대자 밑에 땅즉땅 땅 위에 사람이 이게 큰 대자가 사람 대자예요 음. 서 있다 지을 작자 이거 사람 인자예요 옛날에 사람 인자는 이렇게 생겼어요 사람 인자는 왜 엎드려 고개 숙이고 있는 모습인가 이게 팔인데 이게 몸이고 <웃음> 아 진짜? 어. 숙이고 있는 겸허한 모습이 사람의 기본이에요. 고개 빳빳하게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겸허한 모습. 남을 배려하는 모습, 자기를 낮추는 모습. 이게 지을 작자. 재밌게 생겼죠? 작가, 작품 할 때. 그 다음에 지을 재. 이렇게 면 세워서 바꾸는 거. 이렇게 해서 세워서 면 바꿔서 이렇게 쭉 으리와서 이렇게 세워서 면 바꿔서 쭉 처음 조자도 그렇지만 지을지자도 여기 칼도자가 음. 칼로 재단 자른다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자 지금 쓸 글자는 발글명자인데 요거에다 요거 다한 거지 원래 음. 해와 달아 해와 달이 함께 있으니 밝겠구나 이건 이제 초보자들한테 하는 얘기고 아, 내 속으로 생각하는 <웃음> 거 실제로는 자 여기서 답이 나와 보죠 요게 창문이야 창문 오이 시대 때도 창문이 있었어요 오 창문은 아니 옛날이라고 창문이었어 그걸 좀 너무하잖아 인간을 뭘로 보고 자 이게 창문에 바깥에는 먼산 여기는 커튼. 음. 이런 모양이에요. 예쁘다. 어, 그, 둥글게 써놓은 것도 있어요. 둥근창. 중국의 옛날에. 음. 어, 석고문에서는 뭔가 다 둥글게 써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는 세월이 좀 흘렀어요. 인공물들은 점점 각이 지기 시작해. 음. 책상이 그렇듯이, 의자가 그렇듯이. 음. 그래서 점점 각이 진조로 글씨도 변화되는 거요 음. 이건 다롤자. 창문에 다리 비치니 박다. 어... 이 밝은 명은 환하게 눈부시게 밝은 게 아니라 뭐 책도 볼만하고 음... 그런 것으로 쓰이는 것이고 자 이렇게 또 하나의 재밌는 글씨로 이제 마무리되는데 이게 무슨 자일 것인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자를 합쳐놓은 거예요 여기서 이걸 이어놨는데 열 십자를 두개 합쳐놓은 거열 십자 누구나 알고 있는 요거 이걸 두개이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스물 입이라는 글자 ODS이지 그게? 어 이렇게 해놓고 여기 삼 쓰면은 이십삼 이렇게 이십삼하고 귀찮으니까 음. 그래서 재밌는 것은 이걸 세개 그럼 더한거 있겠는가? 서른 이게 서른 삽이 음. 서른 삽자가 나중에는 지금의 용모양으로 바뀌었어요. 어세 어, 인간 세자 그래서 서른 삽이라는 것은 이 세자로 돼가지고 한 세대는 30년? 30년. 30년쯤 되면 N 아닐까. 어... 아, 쟤랑 세대 차이 나지. 그러면 30년쯤 차이 나지. 이런 뜻을 말하는 것이고. 음. 자, 이걸 보고 이제 연습을 하는데 어떻게 연습하느냐. 을체본을 앞에 놓고 책걸 옆에 놓고, 놓고. 둘다 참고하면서 쓰고 또 비교해보고 쓰고 비교해보고 쓰고 비교해보고 음. 이런 과정으로 공부하면 돼. 이거 이제 8글자만 계속 연습하면 돼요. 글자 그래가지고 어, 어느 정도 자신 있다 싶으면 이제 또는 내가 보고 음. 어이 정도면 넘어갈 만하네 그러면 지적을 좀 해줘서 고치는 거 고치고 그걸 참석이라고 하는데 괜찮다 싶으면 그 다음 쯤도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 거지 학원 같으면은 열심히 나오는 학생은 이걸 하루 쓰고 그 다음 날은 또 이제 통과돼서 그 다음 제법 받고 음. 여덟 글자 그다가 러책이 정도 나갔을 때는 자네 이제 실력이 좀 붙었어 그러면 여덟 글자가 아닌 두장 열여섯 음. 자를 받기도 하고. 워낙 글씨가 잘안 낸다 그러면은 여덟 글자 계속 써 그래가지고 그냥 쓰게 하고 음. 더 약해 보이면 네 글자만 써 이러기도 하고 음. 더더관 선생님은 무슨 소리예요 한 글자만 써한 글자만 하루 종일 써 또는 뭐 이틀간 써 지옥이다 <웃음> 아니 더더 심한 선생님 이 있었어 강원도에 계셨던 원로 대가 선생님은 자네 다음 주까지 이한 글자만 천장 써와 진짜 전아우스을 치고 있는데 가가지고 쓰지 못하면 못 오겠지 그 다음 주에 음... 다써 가지고 이만큼 들고 와. <웃음> 그 가봤더니 선생님도 써놓고 있어 이걸 틈번을 대박이다. 나도 썼어. 그러면서 제가 틈날 때마다 그러면은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I don't n o 이게 좋으네. 우선, 참작을 할 때, 책을 이렇게 맞대보고 하는 것이, 여기서 보면은, 이게 허리를 잘록하게할것 같지만, 실은 비슷하다는 거. 음. 그렇죠. 아주 이런 껍놈을 잘했네. 잘했고. 지금은 이제, 습기가 긴 장마 때문에, 종이 속에 물이 배어있어서, 이렇게, 음. 같은 걸 가지고도 번지게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고, 끝까지 는데 굳이 보자면은 이런 데서는 이 대칭형 글자에서 어려운 게, 이 가운데 거 봐서 양쪽을 맞춰보는 것. 이게 좀 너무 벌어지는 느낌은 들고. 음. 잘 됐고. 여기만 조금덜 나오게. 지울 작자. 이 전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길고 좀 좁은 형상을 취하고 있는데, 이 공간들이 음. 조금 넓으네. 조금만 더 좁았다면 지로 네. 잘 됐고 발글 명자 어, 스물일자 자, 이런데서 이쪽으로 가는 요 획이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왜냐하면 이것은 습관이 돼 있지만 이건 습관이 안돼 있거든 음. 그렇기 때문에 일로 가는 것은 어렵고 이 끝부분에서는 휘지 않는다 아. 그러니까 별로 휘지 않는다 왜 그런 거 하니? 그러면 나풀거리는 것처럼 힘이 약해 보이고. 이 정도? 음. 은은하게? 오케이. 이 정도면 뭐, 충분히. 네. 자, 지금 그런데, 이 지적받은 것은 한두 번이라도 써서. 아, 그러면 그거를 다시 한번더 할게요. 음.